테이블에서 직원번호가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번호는 숫자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구분코드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텍스트인데 IME 모드를 영 숫자 반자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월수도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로 써 주시고 연수비는 금액이기 때문에 통화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구분 코드와 구분 코드가 조인이 될 거죠 그래서 같은 형식으로 해주겠습니다 테이블 2에 구분 코드도 짧은 텍스트를 해주시고 영수자는 반자를 해주겠습니다 종류는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텍스트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한글은 기본값으로 선택이 되죠 이제 테이블에 값을 입력하실 때 직원번호, 교육월수는 숫자로 되어 있죠. 숫자로 되어 있는 셀은 값을 입력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0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연수비는 통화로 설정했는데 통화 역시 원기호와 함께 0이 입력하지 않아도 표시가 됩니다. 근데 왼쪽에 보시면 별 모양이 있죠. 이 모양이 있는 값은 입력 값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어떤 값을 쓰면 왼쪽에 보시면 연필 모양이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연필 모양이 나오면 값이 입력된 거고 별 모양이 되어 있으면 0이라는 값이 표현되어 있어도 이거는 실제로는 입력되지 않은 값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값을 정확히 다 입력해 주시고 창을 닫겠습니다. 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 폼 디자인, 오른쪽 끝에 경계선은 변경하지 않아도 감점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출력할 때 가운데 정렬된 것처럼 보이게 하시려면 19 정도로 맞춰주시는 게 가장 예쁘게 출력이 됩니다. 아래 크기도 적당히 키워주시고 상단에 레이블을 클릭해서 제목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줄을 바꾸실 때는 Shift키를 누른 채로 엔터를 치시면 줄이 바뀝니다. 제목을 다 입력해 주시고 테두리선을 클릭해서 서식의 글자 크기는 16으로 하겠습니다. 상단에 디자인, 목록 상자를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테이블 두 개를 사용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원본을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점점점이 생기죠. 클릭, 테이블 1, 2를 더블클릭해 주시고 창을 닫겠습니다. 구분 코드를 드래그해서 조인을 시켜주시고 필드는 오른쪽에 보이는 필드명들을 순서대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직원번호 구분 코드, 연습이, 교육월수, 종류를 더블 클릭해주시고, 이제 입력한 값들이 다 입력이 됐는데, 반드시 입력을 다 하시면, 첫 번째로 있는 1번 문장을 반드시 읽어주셔야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 목록상자에서 필드명 직원번호의 오름차순으로 출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렬해서 오름차순을 해주시고 웨어 조건절에 구분 코드 연수비리 반드시 포함 이너조인 오더바이 구문 반드시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반드시 포함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코드가 A 또는 S 이면서라고 했기 때문에 구분 코드의 조건란에 A, O와 S라고 적어주고 빈셀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쌍따옴표 A, O와 쌍따옴표 S가 됩니다. 보기에 데이터 시트 보기를 클릭하시면 A 또는 S인 값만 추출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면서기 때문에 같은 줄의 조건을 쓰시면 되죠. 연수비가 20만원 미만 연수비의 조건란에 미만 2000000을 적어주시고 조건이 끝이 났기 때문에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해서 정확하게 결과값이 나왔는지 확인해 주시고 확인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구분 코드가 S 또는 A인 값이 맞고 연수비는 20만원 미만인 값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정확하게 뽑아진 겁니다. 이제 저장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기 sql 보기를 해주시면 우측에 보시면 where 조건절에 구분코드 연수비 반드시 포함이라고 했죠 where에 보시면 구분코드 그 다음 연수비가 조건이 구분코드가 a 또는 s 라고 했기 때문에 구분코드가 포함이 됐고 연수비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 다음 inner join order by 반드시 포함이라고 했죠 이 o 조인을 넣어줬고 그 다음 오더바이로 직원번호의 오름차순도 정확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시사항대로 작업해 주시면 이런 내용들은 자동으로 다 들어옵니다. 지시사항대로 작업이 수행됐는지 확인하는 구문입니다. 이제 창을 닫아주시고 예를 하겠습니다. 왼쪽에 레이블은 클릭해서 키보드의 딜리트로 지우겠습니다 이제 폰 보기를 해주시면 열이 하나밖에 안 보이죠 지금 열의 개수는 하나 둘셋넷 다섯 개죠 그래서 열의 개수 다섯 개를 해주시고 직원번호라는 열 이름이 지금 보이지 않죠 그래서 열 이름도 넣어 주겠습니다 보기에 디자인 보기, 속성 시트를 조금 키워서 형식에서 목록 상자가 선택이 안 됐네요. 목록 상자를 선택해 주시고 열 이름은 예로 바꿔주시고 열 개수는 5로 변경하겠습니다. 테두리 색도 검정 텍스트로 변경해 주시고 폼 보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크롤바가 나왔죠? 위아래 크기가 작아섭니다 보기에 디자인 보기로 위아래 크기를 키워주겠습니다. 이제 폼 보기를 다시 해주시면 스크롤바가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 디자인 보기에 와서 다시 텍스트 상자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고 취소를 하겠습니다. 텍스트 1에 리스트 박스 조회 시 작성된 SQL문을 적어 주시고 클릭해서 서식에서 글자 크기는 16 정도로 맞춰 주겠습니다. 회색 사각형을 드래그해서 위치를 맞춰 주시고 크기 조절점을 더블 클릭해서 크기에 맞추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색 사각형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맞춰주시고 아래로 조금 내려서 가깝게 붙여주겠습니다. 상단의 디자인 선을 선택해주시고 Shift키를 먼저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겠습니다. 범위를 씌워서 정렬, 맞춤, 왼쪽, 크기 공간에서 가장 넓은 너비에를 해주겠습니다. 전체를 블럭 씌우시고 서식에서 글꼴 색을 검정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본문을 선택해 주시고 도형 채우기는 흰색 배경 1을 하겠습니다. 선을 선택하시고 형식 탭에서 가장 두꺼운 두께를 주겠습니다. 6pt를 주시고 텍스트 상자에 sqm을 넣어주겠습니다. 목록 상자를 클릭해서 데이터 탭에 행원본을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c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SQL 문 전체가 복사가 됐죠?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주시고,는, 다운표, 컨트롤 V, 다운표를 해주겠습니다. 폼보기를 해주시고, 스크롤 바가 생성되지 않았는지, 잘린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제목의 오른쪽 끝이 제목 거리가 있죠. 근데 문제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여기서는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용이 정확하게 입력만 되면 조금 왼쪽으로 치우쳤거나 글자 크기가 조금 작거나 그런 부분들은 감점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빨리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테두리선이 점선이 안 됐죠 이런 건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점선은 반드시 수정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형식에서 테두리 스타일을 파선을 해주시고 테두리 색은 검정 텍스트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폼 보기를 해주시면 정확하게 모든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이젠 창을 닫아서 저장을 해주시고 폼의 이름은 변경 없이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이제 쿼리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 쿼리 디자인, 테이블 1과 테이블 2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창을 닫겠습니다. 쿼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분 코드부터 순서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구분 코드, 직원번호, 교육월수, 연수비, 총교육비 이제 총교육비는 테이블 1, 2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리조건에 보시면 3번에 총교육비가 있는데 기본교육비도 테이블 1, 2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교육비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속성 시트는 닫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조금 키우고 기본 교육비를 적어주시고 콜론 파견직은 15만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파견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게 필요하죠. 테이블을 확인해 보시면 구분 코드 A이면 파견직, C이면 경력직, S면 전산직이라고 테이블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코드로 확인할 수 있죠 I, if i 가로 여시고 구분 코드를 적어 주시고 는 쌍따옴표 a 라고 적겠습니다 쌍따옴표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대문자로 수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콤마 파견직이면 파견직은 15만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1 5 0 0 0 0 0 0겠습니다 콤마 이제 경력직과 직산직이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전산직을 적겠습니0 0 0 0 0 0 0 0 0 0 0겠습니다 이제 0이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C 30만원을 블럭 씌워주시고 화면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조금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 글꼴을 16으로 하겠습니다. 창의 크기를 조금 키우겠습니다. 이제 if문이 완성이 됐으면 if문을 블럭을 씌웁니다. Ctrl C 복사해 주시고, 30만원만 드래그해서 Ctrl V를 합니다. 그러면 A면 15만원, C이면 경력직은 20만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20으로 적어 주시면 되겠죠. 확인을 눌러 주시면, A면 15만원, C면 20만 원, A나 C가 아니면 30만 원이 됐습니다. 이제 총 교육비를 구해보겠습니다. 카네너비를 조금 키워주시고 총교육비 콜론 기본교육비 곱하기 교육월수를 적어주겠습니다. 너비를 줄여주시고 교육비 할인액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학대 축소를 해서 작업하겠습니다. 교육비 할인액 콜론 교육월수가 12개월 이상이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IF를 쓰시면 되죠. IF 가로 열어주시고 교육월수 크거나 같다 12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콤마 교육 월수가 12개월 이상이면 30만원 300000 적어 주시고 콤마 이제 두 가지가 있죠. 20만원과 5만원이 있는데 저희들은 마지막 값인 5만원을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아이 입품은 전체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Ctrl-C, 5만원을 범위 씌워서 Ctrl-V, 교육월수가 6개월 이상이면만 적어주시면 되죠. 6개월 이상이면 20만원 해주시고, 이제 입후문을 확인해 보시면 교육월수가 12개월 이상이면 30만원 이제 두 번째 입후문에올 때는 12만원 미만만 여기에 올수 있죠 왜냐하면 앞에서 12개월 이상인 조건을 뽑았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에 올려면 반드시 12개월 미만만 올수 있습니다 이제 12개월 미만이면서 6개월 이상이면 20만원, 둘다 만족하지 않으면 나머지 값은 6개월 미만인 것만 남죠. 여기서 6개월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남은 값은 6개월 미만이 됩니다. 확인을 해주시고, 최종낙부액, 콜론, 총교육비, 빼기, 교육비 할인액, 빼기, 연수비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입력할 값이 다 입력됐기 때문에 데이터 시트 보기를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지정된 구분 코드 필드는 SQL문의 From절에 나열된 테이블을 둘 이상 참조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 주시고 이제 구분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분 코드가 지금 조인이 안 됐죠 드래그해서 조인을 시켜 주겠습니다 지금 구분 코드가 테이블 1, 2, 두군데다 있는데 테이블 1에 구분 코드를 쓰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작성한 값 중에서 여기에 보시면 구분코드라고 그냥 적혀 있죠. 이렇게 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테이블 1점이나 테이블 2점을 적어줘서 어디에 구분코드인지 확실하게 정해주셔야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를 해서 구분코드 앞에 테이블을 쓰겠습니다. 테이블 1점 구분코드 테이블 1.9분 코드를 해주겠습니다. 이러면 정확하게 테이블 1의 구분 코드에서 A와 같은지 비교를 하게 됩니다. 확인 다시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반드시 꼭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6번에 보시면 직원 구분별 학계에서 Z, ZZ Z 학계인데 Z, Z, Z z 학계에는 직원 구분 코드에 해당하는 종류가 출력되도록 한다고 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필드명에는 없지만 이 z Z, Z, Z가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보기에서 종류를 더블 클릭해서 마지막에 반드시 종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보고서를 만들 때 종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창을 닫기 해주시고 예를 하겠습니다.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 보고서 마법사 저희들은 쿼리를 사용할 거죠. 쿼리를 선택해 주시고 모든 값을 다쓸 겁니다. 선택해 주시고 다음 구분 코드별이기 때문에 구분 코드를 그룹으로 사용해 주시고 다음 구분 코드 안에서는 직원번호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직원번호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약 옵션에서 총교육비 교육비 할인액 최종 납부액의 합과 총교육비 교육비 할인액 최종 납부액의 전체 평균을 산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총교육비 교육비 할인액 최종 납부액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다음 다음 보고서 디자인 수정을 선택해 주시고 마침을 하겠습니다. 필요없는 내용을 삭제하겠습니다. 선택해주시고 키보드의 딜리트로 삭제해주시고 페이지 바닥글의 내용도 필요가 없죠. 딜리트로 삭제하겠습니다. 보고서 바닥글은 총평균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총합계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바닥글을 완전히 붙여서 여백이 없도록 만들어주시고 평균은 아래로 드래그해서 총평균으로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코드는 본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드래그해서 본문에 넣어주시고 합계는 안쪽으로 드래그하겠습니다. 그리고 ZZZ 합계는 종류가 출력되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본문에 아무 텍스트나 하나 클릭하셔서 컨트롤 C, 구분 코드 바닥글에서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속성 시트를 눌러서 구분 코드를 종류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범위를 씌워서 정렬 탭에서 맞춤 위쪽을 해주시고 여백의 간격을 줄이겠습니다. 제목을 적어주겠습니다. 텍스트 상자의 크기를 키워서 가운데 정렬을 하셔도 되고 테두리를 잡고 가운데로 끌어줘도 됩니다. 상단의 디자인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주시고 작성 일자를 넣어주겠습니다. 는 데이트 가로 열고 닫아주시고 작성 일자를 넣어주겠습니다. 전체를 범위 씌워서 서식 탭에서 글자 색을 검정을 해주겠습니다. 제목의 글자 크기는 16 정도라고 했기 때문에 20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20인 채로 두겠습니다. 보고서 머리끌을 클릭해 주시고 도형 채우기를 흰색 배경 1을 하겠습니다. 구분 코드 머리끌의 여백은 보이지 않도록 붙여주시고 만약에 눈금이 나오시는 분들은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눈금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눈금이 표시가 됩니다. 보기 싫으신 분들은 마우스 오른쪽 눈금을 다시 선 택 해제해주시면 됩니다. 본문을 선택해주시고 교차행색을 흰색 배경 1을 하겠습니다. 구분코드 바닥글도 교차행색을 흰색 배경 1을 해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레이아웃 보기를 해주시고 크기를 조절해주겠습니다. 파견직은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시고 Shift를 누르시거나 컨트롤키를 누르시면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향키로 원하는 위치로 맞춰주시고 합계는 조금 붙여주겠습니다. 교육월수도 조금 간격을 조정해 주시고 연습비의 크기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기본 교육비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을 해주시고 키보드의 딜리트 키로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 총 교육비를 선택해주시고 Shift키를 눌러서 전체를 다 선택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총 교육비의 크기를 조절해서 다 보이도록 해주겠습니다. 종류는 여기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하겠습니다. 교육비, 할인액이 다 보이도록 모두 선택해서 크기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납부액을 선택해서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최종 납부액만 선택해제해 주시고 숫자 값이 다 보이도록 크기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정렬을 맞춰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하겠습니다. 전체 다 선택해 주시고 상단에 서식, 도형 윤곽선은 투명을 해주겠습니다. 교육월수는 XXYY이기 때문에 두자리 숫자가 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교육월수를 선택해 주시고 디자인 탭에서 속성 시트 형식에서 영영을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보소 보기를 하시면 07월, 03월에서 두 자리로 맞춰집니다. 보기, 디자인 보기 이제 연수비는 금액이죠. 시프트를 눌러서 나머지 금액들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모두 금액이기 때문에 형식을 통화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소수자리수는 0으로 해주시고 보고서보기를 해주시면 통화기호 때문에 크기가 변경되어서 샵으로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레이아웃 보기 클릭해서 시프트로 나머지 값들도 같이 선택해 주시고 크기를 키워서 정확하게 표시되도록 수정해 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선택해서 끝자리가 밑으로 하면 안되기 때문에 정렬 탭에서 맞춤 오른쪽을 해주겠습니다. 나머지 값들도 한번 맞춤 오른쪽, 맞춤 오른쪽으로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이제 총평균도 종류 합계 아래에 위치하도록 맞춰주시고 작성일자의 데이트도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레이아웃 보기에서 크기를 적당히 줄여주시고 방향키로 작성일자를 정확한 위치에 맞춰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이제 선을 넣어 주겠습니다. 디자인, 선을 선택해 주시고, 키보드에 시프트 키를 눌러서 선을 그어 주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키보드 방향키 아래로 위치를 맞춰 주시고, 선두 개만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C 구분 코드 바닥글을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V 다시 선을 하나만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C 보고서 바닥글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이제 키보드로 아래로 선을 내려주시고 문제에서 선의 두께가 위아래가 조금 굵기 때문에 위아래 선만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해 주시고 속성 시트에서 테두리 두께를 EPT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보고 서보기를 해주시면 위아래 선만 굵게 나왔습니다. 이제 마우스 오른쪽 인쇄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설정에서 위쪽 여백을 60을 해주시고 확인 한 장의 내용이 출력되기 때문에 이제 이대로 제출하셔도 감점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성일차가 위아래가 조금 비뚤어져 감점은 되지 않지만 시간이 남으면 조금 맞춰주면 좋겠죠. 그리고 총평균의 위아래가 조금 넓고 나머지는 좁기 때문에 조금 간격을 조정해주면 예쁘겠죠. 이런 것들은 채점에서 감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시간이 모자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구분코드에 보시면 구분코드 아래에 공란이죠. 그러니까 구분코드는 중복내용 숨기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중복내용 숨기기가 안되면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건 꼭 해주셔야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구분코드를 선택하시고 중복내용 숨기기를 선택해서 예를 하겠습니다 본문의 간격을 조금 키워주고 페이지 머리 글도 조금 키워 주겠습니다 구분 코드 바닥 글을 약간 더 키워 주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선을 조금 아래로 내려서 조금 여유 있게 만들겠습니다 이제 마우스 오른쪽 인쇄 미리 보기 이제 여기에 보시면 얇은 선 같은 게 지나가는 게 보이는데 보이지 않도록 수정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이제 보시면 여기에 위아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붙여 주시면 마우스 오른쪽 인쇄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옆으로 가는 희미한 선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백이 안 보이게 해주셔야 깔끔하게 인쇄가 됩니다.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상이 없다면 창을 닫겠습니다. 예를 해주시고 폼을 선택해 주시고 파일, 인쇄, 인쇄미리보기를 눌러서 페이지 설정 위쪽 여백을 60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색깔이 변했기 때문에 조금 수정해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서식 탭에서 교차 행색을 흰색 배경 1로 해주겠습니다. 창을 닫고 예를 하겠습니다.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 해주시면 깔끔하게 인쇄가 잘 되죠. 이상이 없다면 창을 닫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